그 되게 유명한 투자 회사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여기 회장이 버핏도 나이가 들면서 조금 예전처럼 바닥에서 과감하게 매수하는 게 아니고 매수매도 하는 게 아니고 조금은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았나 어, 요런그 외부 평가입니다 이번 손실이 많이 컸죠 그리고 바닥에서 줍지도 않고 그러니까 현금 보유를 엄청나게 하고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어, 폭락하고 여기에서 줍질 않았어요 계속 그냥 관망만 하다가 어, 관망만 하다가 그냥 기차 떠났죠. 지금은 나스닥이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나스닥 역대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V자 반등 이후에 쌍바닥충들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전고점 돌파를 해냈습니다. 당연하게도 예상을 할수 없는 움직임이었긴 했지만 어쨌든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음 기회를 잡지 못한 그런 상황. 그렇죠. 어쨌든 워렌 버핏도 오마의 현인이라고 불리우는 워렌 버핏도 어 이렇게 나이가 들, 들어가면서 좀 판단력도 흐러지, 흐려지고 그쵸. 그리고 그좀 공격적인 성향에서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성향으로 어, 전환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회사가 커진 것 자체가 복리잖아요 네, 처음에 엄청 불려난 그 돈을 또 다시 그대로 받고 받고 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 복리 수익인데 그 워렌 버핏이 나왔던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복리의 마법 동시에 복리의 리스크도 존재하는 거죠 복리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증가분에 따라서 복리에 따르는 손실에 대한 리스크도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게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고 아무래도 회사 그 사세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좀 동반되는 그러한 조심스러운 입장이 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 성향이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어 아무 가치도 없는 그쵸 아무 가치도 없는 어 거의 스캠 쓰레기 프로젝트 취급했던 요 버핏 옹의 판단도 아무래도 우리가 이 버핏 옹이 비트코인을 그렇게 평가절하한 것조차도 아무래도 좀 현실 그러니까 현재 이 세계가 워낙 빠르게 발전을 하고 변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워렌버핏이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를 할수 없진 않았나 어, 이런 식으로 좀 예, 주관적인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를 보면서 단순하게 워렌 버핏이 늙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요 아 워렌 버핏 같은 위대한 투자자도 어, 좀 실수를 하고 평,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평가를 했던 워렌 버핏의 그 상황도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어, 좀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어, 이때 환율이 거의 1300원 가까이 올랐었습니다. 예, 환율이 올랐다, 환율이 올랐다, 환율이 올랐다.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환율이 올랐다. 이때가 이제 코로나 빔 나왔을 때입니다. 코로나 빔 나왔을 때 환율이 올랐다라고 하는 거는 달러로 모든 자금이 쏠려간다는 거였어요. 달러에 쏠리는 이유는 예,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달러 자체가. 그렇죠 실제로도 그렇죠. 예, 달러가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원화를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리스크이고 그렇죠. 어. 아무래도 그 국가 신용도도 달러랑 원화랑은 비교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로 모든 자금이 흘러 들어갔던 요 상황 그리고 이 국내에 있는 자산들도 어 셀코리아였죠 셀코리아. 예, 모든 주식 다 팔고 원화 보유량도 다 그냥 달러로 환전하고 했기 때문에 점점 더이그 바이 그 바이낸스 비맥에서 나왔던 음, 그 눈덩이처럼 그 하락폭이 그 증가하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계속 환율이 치솟으니까 어? 저거 저러다가 한국 외화, 외환 보유량 별로 없으니까 저러다가 이제 우리 돈못 바꾸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점점 더 가속화됐던 가속화가 됐던 그러한 상황 근데 이때 어, 한번 환율이 치솟다가 그때 통화수왑 한번 했었죠 어, 통화수합 미국이랑 같이 일정 환율에 대해서 어, 서로 협의하는 그 환율에 따라서 그 통화량을 서로 어, 그냥 교환을 하는 그런 어, 스와핑 정책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진정이 되다가 어, 이제는 환율이 1,100원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은 마찬가지 반대 개념입니다. 안전자산에서 이제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고 어느 정도 코로나 리스크가 증시에서는 좀 방어가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네, 위험자산으로 자그, 자금이 이제 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달러를 매입했다는 것은 그냥 달러를 보유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환율에 대한 차익을 기대를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실제로 뭐 채권 채권 수익을 기대하고 뭐 달러를 그 국채를 매입을 했을 수도 있고요 어, 근데 어쨌든 저런 자금들이 일단은 안전자산으로 기대를 할수 있는 수익률 체가 낮아졌잖아요 그쵸 금액도 낮아지고 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어, 이런 자산들이 그 주식 쪽이나 어, 좀 리스키한 그 투자 자산들 있잖아요 어, 리스키한 쪽 이런 쪽으로 많이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게 지금 환율이 1,100원대로 떨어진 거를 보면 알수 있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자 그러면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쏠린다 이때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저 자금이 쏠려 들어갈까 어, 이런 이런 약간 의문이 있었죠 과연 비트가 안전자산? 안전자, 안전자산이니까 이때는 증시에서 빠진 돈들이 달러와 같은 국채가, 그 국채나 달러 같은 그런 쪽으로 안전자산으로 흘러갈 때의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안전자산에서 이제, 어좀 리스키한 투자자산으로 자금이 쏠려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럼, 리스키하다고 하면은, 어 비트코인만큼 리스키한 게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 저러한 상황을 발맞춰 봤을 때, 어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 자체가, 예 지금 보시면은, 예 확산형 채널이죠? 요, 요 추세가, 추세가 없는 채널, 그렇죠 단기봉에서도 추세가 없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큰 그림에서도 지금은 어, 횡보를 하면서 추세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추세가 없어요 거의 지금 뭐 박스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흘러들어가면서 지금 아무래도 그 위험자산으로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지금 원달러 환율을 봤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자금이 흘러들어 오고 있는데 일부러 좀 인위적으로 누르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네. 자산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좀 누르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물론 희망이로죠 네. 그래서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뭐 은봉이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좀 털어내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닐까 네. 이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쨌든 618 되돌림 618 되돌림이에요 좀 이상해도 네. 1.618까지 가는 움직임이라고 치면은 어쨌든 만불입니다. 만. 만불. 지금 어떻게 끄는 거냐면은 자 파동을 그냥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그냥 하나 파동으로 끄는 겁니다. 여기까지를 한 파동 단기봉으로 봐야겠다. 자 여기를 한 파동. 이렇게 가서 뭐 수렴, 행보, 확산 어쨌든 이 사이드 스텝이라고 하죠 파동이 사이드 스텝으로 가면은 요거는 파동 카운팅에 따로 카운팅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갔다가 어, 여기를 찍었다 돌파라고 찍었다 테에를 그냥 하나의 파동으로 그냥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그 다음에 요거를 둘그 다음에 이제 조정 파동이 끝나서 어, 어찌됐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640에서 지금 지지를, 아니죠, 9540이죠? 9540 또는 9640에서 지지를 받고, 음, 어찌됐든, 이 CG점만 깨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이, 아까 피버포인트에서 9540이 부분인데, 이 어, CG점만 깨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음, 요 관점. ABCD 패턴에 의해서 1.618자까지 간다고 하면은, 그냥 아까, 우리 그 패턴상 만 100불에서 만불 정도 되는 타겟 그냥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이렇게 떨어졌다가 어 다시 확인하고 하모닉 패턴대로 가는 요 시나리오 요 관점은 아직까지는 깨지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여기에서 그냥 파동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볼수 있잖아요 저 그래서 아직까지는 요 시나리오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격들 9,640, 9,540 여기가 9,540 9,600이죠 네. 여기가 9,540 여기가 깨졌을 때그 네. 다음 지지선으로 볼수 있는 가격이 한 9,450 대략 100불 가격 100불 가격 텀으로 이렇게 지지선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웃음> 네. 선이랑 제가 지금 여기 반등자리에서 계속 그었던 요 선들이랑 아마 만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는 그냥 여기 깨지고, 그리고 또 여기 깨진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만나겠죠.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냥 지지선 다 깨는 겁니다. 깨, 깨, 깨, 깨. 다 깨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CG 점이 만약에 유지가 된다. 여기가 9500, 9560불 정도 되는데, 그냥 넉넉하게 9540으로 보면 되겠네. 요 자리 안 깨면은, 이 자리 안 깨면은 충분히 이 시나리오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